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우리 의뢰인분이 원하는 바대로 조정으로 빠르고 명확하게 마무리한 사안인데요. 일단은 우리 중간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올해 의뢰인분이랑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이릉 조율을 했었던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론에서는 일단 이릉 동의가 된 상태. 그래, 뭐 양육권 너. 그런데 뭐소득이니 뭐니 하니까 양육비는 이 정도로 하자. 라고 대략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이어서 이걸 토대로 저희가 빠르고 명확하게 마무리하자. 구체적이고 명확한 마무리를 앞두고 있던 차에 상대방이 갑자기 우리 의뢰, 의뢰인을 굉장히 오해하면서 너뭐내 탓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니 사실은 너 다른 뭐 만나는 사람 있냐? 뭐 이렇게 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했죠. 음 그러면서 너이억 받기로 한거뭐 얼마까지 양보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 아니면 나 이런 거 모조리 문제 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어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 될수 있을까? 그런 좀 위기 상황이 되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의뢰인분은 적당하게 다투는 것도 좋지만, 의뢰인분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시거든요. 나는, 어, 저 사람과 다투는 것도 정말 별로 원치 않고, 이 이혼소송이 길어져 봐야, 뭐, 자녀들도 이제 힘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상대방과 합의했던 내용 자체에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근데 상대방이 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 직접 나하고 조율하려고 하는데 나는 상대방과 직접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정말 뭐 아이들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면 굳이 직접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저희에게 자문을 구하셨죠.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분에게 근거 없는 의심을 하는데 사실 이미 이혼에 합의가 돼서 지금 재산분할 관련해서 논의를 하던 중에 의뢰인분이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오해를 한다고 한들 뭐 이미 혼인파탄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해를 하는 게 이미 별거 중인 집에 계속 찾아왔다는 이야기 같아요. 뭐 적은 걸 보니까 내가 뭐너 언제부터 언제를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거뭐 최근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예 뭐 공동 주거지에 공동 그런 복도나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데 들어오는 것도 형사상 주거침입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법이 조금 만들어져서 현재 다방면으로 또 시행이 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것도 이제 처벌 대상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용 과정에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에요. 내가 저 사람 뭐 뭔가 유책인 것 같아. 어, 증거를 잡아야 되겠어. 그래서 별거 중인데 저 사람 집에 계속 가요. 근데 뭐 상대방이 직접 만나서 위협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계속 가. 근데 그 계속 가는 게뭐 출차 기록이라든지 어떤 걸로 증거로 남았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은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법원을 통해서 해결해는 상대방이 계속 나를 감시하기 위해 몇십 번이나 오고, 몇 번이나 나를 보러 오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시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뭔가 어디에서 나를 누군가가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분할을 2억 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전셋집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셨어요. 일단 기간까지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좀 보증금을 조정해서 이제 지내실 예정이셨죠. 그래서 이거는 상호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뢰인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게 되면 중간에 은행이 들어와버리기 때문에 뭐 가압류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가 있고 계약자를 변경하면서 대출을 갖고 오는데 은행의 협조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의 복잡성이 있어요. 근데 의뢰인분이 원한다면 뭐 그것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채권 양도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의 채권 양도만으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양측 밑에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안에 맞게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상대방이 어떠한 식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지 부분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우리가 그럼 금전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얼마인지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이 지연될 때의 뭐 지연 손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산 분할에서 정리를 하였고요. 또한 양육비는 의뢰인분이나 상대방의 소득 또는 적정 수준으로 정하되 이때로부터 뭐 언제 기간이 지날 경우에 얼마씩 증액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면접교섭에서도 두 분이 조금 특별하게 합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꼭 조정기를 지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양측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합의서를 법원에 즉시 제출해요. 파일공보 결정 내지는 조정가름 결정을 요청하였고 법원에서 바로 조정가름 결정이 나오면서 이것에 상호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우리가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 또는 원하는 그런 결과를 뭐 얻는 과정에 대해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 과정. 뭐 나는 결과가 이 정도를 원한다. 그리고 과정도 나는 뭐조정이네 명확하게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명확하게 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나는 이 잘잘못을 결과가 뭐더잘 나오면 좋고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정리를 해서 내가 판결에 적시되는 걸 받고 싶다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의뢰인분이 어차피 합당하고 합리적인 결과라면 빠르고 원만한 마무리를 특히 원하셨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적절한 합의 또는 이걸 명확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하는데 좀 집중했던 사항입니다 내가 빠르고 명확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법원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간다기 보다는 법원의 절차를 요청 하고 결정을 요청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